된게 뭐냐면 a 곱하기 b가 여기 만약에 1 a, a 로 b를 넣으면 a b가 0이면 네. a가 0이거나 네. b가 0이다. 왜냐하면 a가 0이면 b가 아무리 숫자라도 곱하기니까 0이 되잖아요. 아 네네. 그 다음에 a는 0. 또는 B가 0이면 A, B는 0이고 아, 그깐만 이거 맞나? 아, 어, 그렇게 잘죠 아, 네, 맞아요. 음. 안녕하세요. 건강한숙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드두 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